y e 아이스 l 아가미 찾아 캐치. 그래, 여긴 i 이 e 랜 h e y Back to the day. 여기 so b 이 s y 점령했다 We on this island. y e 아이스내 고향은 부산이 아니지만. 게맛 식시리감 맛배. PC, o k 여긴 너무 쉬우니까 다른 나라 나를. 물론, 너네 stay back. 가 먹어봐라. PC n T. You m a k i n g you m a k i n 만들었지. T. 내가 원하는 거 어디? 서 i i k e peace. Let m take. 할 준비. 트랩체. 이거 내가 마지막으로 날리는 페이탈리티 말이 안 돼, 콜리. 제가다페이탈리티 이제 존나게 만들어 ice make you please